라미야 일로 와봐 네? 내가 이거 지금 에어캐논 주먹이라고 주먹이 있거든 네 에어캐논 주먹! 오세칸반오세네 에어샷! 네 칸! 어씨 디스포저를 아아아아아아아 아! 네 아니! 학생? 예 선생님을 그렇게 날려버리면 어떡하나 날아가는데요? 오? 어? 그러게? 아까 어떻게 날아갔지? 다시 해볼까요? 아, 아, 아 잠깐만, 형. 어? 미쳤... 네. <웃음> 아니, <잠깐만. 웃음> 아니, 말을 느리게, 말을 느리게 했어, 말을. 대답을 들을 때까지 안 했어야지. 아, 아, 미안합니다. 아니, 앞에 사람이 뛰는데. 여기 난리났다. 황금시가 그러면 들였다. 난리났을 때 룰렛 돌리겠습니다. 네. <웃음> 선생님 달려줘요! <웃음> 선생님! <살렸는데요. 웃음> 선생님! 선생님! 얘들아! 헤어로드리면은 알아서 좀. 있었어요. 사실 뭘 <웃음> 선생님을 찾아 알아서 좀. <웃음> 연비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제 능력도 사라졌는데 눈 꺼주시면 안 돼요? 야 눈! <웃음> 눈! <웃음> 어, 어눈 깔아! 자 다들 여기 집 앞으로 모여봅시다 출석 부를게요. <웃음> 이 선생님 네. 항상 출석부터 부르더라. <웃음> 자 늦으면은 결석 처리할 거예요. 열자 없이. 저 <웃음> 케빈. 어. 한편. 저기 선생님 폼잡으려 결석이고. 알람이 결석이고. 시엔 네. 네. 결석이고. 연비 네. 결석이고. 네. 대답을 네. 해도 결석이 선생님. <웃음> 늦었어. 너네들은 늦은 거야. 선생님. 왜 그러니? 선생님이 돌아가셨어! 그, 라미어린이 벌점은 확정됐네 음. 벌점 먹여? 나 다른 거할 거야? 어, 나 미션 엄청 독한 거할거 벌점 먹여? 선생님 저는 오늘 상점을 받고 싶습니다 음 그래 그래 선생님 저도 오늘 상점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가서 라미를 죽여! 네! <웃음> 라미 죽이는 애에게 상점을 주마! 이레이존 아이고 이레이존 어디 갔니? 아 이레이드를 나한테 자, 어, 나힐러데 그래? 야 근데 남이 능력만 일단 못 쓰게 하면 우리가 다아아아아아 마피 아, 아, 아. 세 줄이야 야아어 아. 진짜 야 진짜 너무 잘해 준공군이 두 명이야 우린중공군이왜센줄 아나 아, 아. 그렇지 <웃음> 아 좋아서 어 잠깐만 가 나왔네 저저저 다이아 두 있어 너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선생님 좀 합법이야. 알겠 떤다 어? 와 근데 이동속도 진짜 빠르다 저는요 일단 선생님이 받은 다이아를 다 주도록 할게요 와 진짜 빠르네? 자뭔소리예요나 어. 이거 엄청 아 어, 웃기고 있네 <웃음> 뻥치지마 이거 하나밖에 있을 리가 없잖아 아이, 선생님이 받은 다이아는 그게 단데 얘들아 맞지? <웃음> 맞아요 네 맞다잖니 봐봐 나 안해 <웃음> 이런 거할 때가 아니란다 오늘은 오늘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어? 뭐예요 오늘 할 일? 오늘 할 일은 우리 춘식이 어린이가 알려줄 거예요 <웃음> 모범생이다 오늘은 주렴. 우리 도지코인을 사서 화성에 갈 거예요 아 맞다 지난번에 뭐 고투더 마스였나? 화성 갈 거니까 근데 화성에 가려면 우리 다이어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다 가죽 여섯 개 종이 세개였나로 기억을 해요 가죽 여섯 개 종이 세개어어기억해 종이 있네! 종이 많네 집에 저건 가죽은 더 없나? 오늘 왠지 날로 먹고 싶은데 가죽이 다섯 개 있긴 한데 의미 없는 다섯 개잖아 여섯 개 필요하잖아 너한 개도 없니? 나한 개도 없는데? <웃음> 되게 당당하다 <웃음> <웃음> 아니 그게 뭐라고 의된대데 어, 밤에 좀비 고기 잡아가지고 구우면 되는 것을? <웃음> 아니, 그냥 줄려고 했더니, 어, 손심써가지고 그러면 내가 양고기 두개줄테니까그거줄래 음. 그래? 그래, 넌. 너, 너, 저리 가! <웃음> 어디 어디서 려고 <집어먹으려고. 어휴>.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진짜 <웃음> 와그 바로 앞에서 들리킹 해버리네 아 근데 선생님 옆에서 그렇게 도둑 질해도 되니? <웃음> <웃음> 선생님 <웃음> 이렇게 마셔도 돼요 다 이러면서 뭐 크는 거예요 아 그런 거니? <웃음> <웃음> 사회의 쓴맛이라는 거구나 이게 <웃음> <웃음> 선생님 너무 써요 <웃음> 그러면 선생님 좀 먹을 걸 나눠주마 <웃음> 알겠습니다 아야이건 야, 뺏으면 안 되지 <웃음> 네, 우리 친구들이 안본 사이에 좀 많이 머리가 컸구나. 선생님, 지금 어때요, 내 다들? 지금 <웃음> 가죽을 목구해서 난리예요 지금 친구들이. 가죽이 몇 개나 필요한 거니? 여섯 개요, 6 선생님이 1 1개 있단다. 오, 어, 어. 네 다섯 개를 뿌리마. 네, 왜 다섯 개만 뿌리시죠? 여섯 개필요합니 나도 여섯 개 필요하니까. <웃음> 아예. 하나 둘셋넷 다섯. 너 없어? 너 지금 몇개 모자라? 세 개. 그러면 나한테 좀뭐줄거 없어? 그럼 내가 세개 줄게 한 팬이한테 아까 주다가만 빵 줄게 그래 <웃음> 가죽 세개아 이거 빵 하나에 가죽 세 개는 너무 저거 한데 내가 착해서 주는 줄 알아 근데 이거 연구해서 어떻게 진행하면 돼 똑똑이 스머프야? 목을 부르는 거지? 너, 너, 너 똑똑이 스머프가 누구지? <웃음> 넌데? 난 스머프 아닌데? 어쨌든 다음에 뭐하면 돼? 어.. 연구를 하면은 쉬프트 우클릭했을 때 교환할 수 있는 아이템 개수가 늘어나거든요? 우와. 아.. 어 대충 120개 아니면 150개 정도의 아이템을 연구하면 됩니다 <웃음> 그렇게 해야 우리 화성 갈수 있어? 아하 어? 야 종이가 있어야 연구를 할수 있어 얘들아 네 음. 맞아요 그래서 다들 연구를 막 120개씩 하고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종이가 그만큼 없어서 몰아서 해야겠구나 제가 그래서 104개 정도 연구를 해놨어요 지금 오, 오. 오 역시 열심히 채워보겠습니다 <웃음> 우리 배우. 그러면은 내가 종이 지금 13개 가지고 있는데 넌 나한테 뭘줄수 있어? 나 종이 44개 있는데? <웃음> 진짜 아니 왜 이렇게 뼛속까지 뭐좀 어렵니 요즘에? <웃음> 연비 학생 그 모두의 물건으로 판매 같은 걸 하면 선생님 배 가를 수 있어요. 배를 <웃음> 가른다니 <웃음> 선생님. 배를 가른다니요 네. 선생님. 아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니까 어. 선생님한테 미션 걸어야 되는데. 맞네. 그러아꼭 그러니까. 걸어야겠니 얘들아? <웃음> 그래야지. 그러면 나요어안 <웃음> 아, 선생님 너희들과 오래 보고 싶구나. <웃음> 선생님 저 진짜 그러니? 쉬운 거 하나 해드릴까요? 수락하면 끝날 수 있는 거? 어 뭐니? 요거는 대답만 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 자. 어! 아 어때요? 좋은 거구나. 네. 그럼 나는 오늘 춘식이한테 이걸 몰아주도록 하겠구나. 아니, 그걸 왜 대상을 정하세요? 선생님 그냥 이따가 생각해 볼게 그럼 되지. 서운하네 또? 라고 하려고 했지만 선생님은 이따가 생각해보도록 하겠구나 아 예예예 예, 예. 미션 어 아, 그럼 그럼. 성공! 우리 어기나. 그러면은 이거 그거죠? 지금 화성으로 역으로 쳐들어가서 화성인 다 죽이면 끝나는 거죠? 아 예예 예. 그렇지 우리는 사람들의 시민들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면 거라고 그러면 화성인을 잡기 위해선 기선제압이 중요하잖아요 선생님 맞지 Stop! Hey! 멈춰 화성인 <웃음> 오케이. 아 아. 아치치스스 뭐? 스 아. 치치치아 드릴게요. 예. 아. 화성화성 얼굴 오징어 머리맨화성 uh -huh, uh -huh. <웃음> 오징어 게임에서 탈출 못 해요. <웃음> 네, 선생님. 왜 그러니? 화성인 디스 랩 아직 마음에 안들어서 성공 안눌렀거든요? 아아 화성인 <웃음> 라이 연비 발가락 냄새 요! 예! 아, 뿌 화성인 요! 예! 라이 갈라미 예! 목적 지기 맨 선생님, 멈춰! 누가 뭔가를 쓰는 소리가 나요 선생님 멈춰! 멈춰! <웃음> 세번 말했다 이 <웃음> 연비 <웃음> 굿 연비 건... 발가락에 나이는 무좀 무좀 제대로 해주세요 아니면은... 연비 얼굴에 나타영으로 해주세요 무서 이야기 아... <웃음> 미쳤냐고 예. <웃음> 어느 어느 날 여행을 갔더니 부산에 갔더니 나타난 그녀 이름 김연비 아이고 거둘래라 어 소름 돋는다 그녀가 집에서 화장을 지우고 마스크를 벗어 제끼는데 얼쑤! <웃음> 얼쑤! 둥탁 그러고 마스크팩을 딱쓰는뒤그 모습이 마치 월남쌈 같아가지고 놀라버렸는데 <웃음> 월남쌈? 야 월남쌈이란... <웃음> 개에 땅콩버터를 내어넣어라둥탁 그러다가 보니 또 누군가는 김치 만들라고 하고 간장 종지를 내령하라니 아니 글쎄 찍어먹으려니 너무 크도다! 다 <웃음> <웃음> 우선 이야기 끝 미쳤냐. 고아 <목소리> 만족 스럽습니다 <웃음> 참고로 김치 만두 드립은 한편이 가쳤음. 타령을 들었으니 이제 성공해도 되지 않을까요?요 요 요. 요, 요, 요. <목소리> 어떻게 할까요, 연비님? 아 성공 시켜 주세요. 여기 사과도 있어요 어? 근데 오늘 빗소리가 안 와서 하나가 음. 남았다 아틀라니 느낌 <웃음> <미친. 웃음> 저걸 천초를 더한다고? 그거, 그거 다른 거안 될까 <웃음> 이제 소재가 <웃음> 없어요 <웃음> 소재가 없어요 <없어유 웃음> <웃음> <웃음> 하 음? 왜? 이게 끝이 아니야 왜? 뭔데? 다이어리 업그레이드 시키래요 와~~~~ 한번. 한번 해보자. 업그레이드하는 테이블도 위에 있긴 하거든요. 가보자, 가보자. 화성 가기 어렵네. 이거는 역습 준비거든요. 여러분들, 화성인들한테. 뭐. 근데 그러면 다 잡으면은 이 컨텐츠 끝이야. 그렇지? 네. 유치원 졸업, 이제 후속편 나의 히어로 <웃음> 엘리멘탈 스쿨. 그거 끝나면 이제 나의 히어로 미드 스쿨. 저더 이상 연구하고 싶지 않아요. 할수 있단다. 춘식 어린이 <듀쇼2>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거를 확장 응용까지? 아 이거 바로 성공 눌러버릴 뻔했다. 연구다. 연구. 마치 교수님들한테 연구 종용받는 대학원생들 보는 것 같아서 왜 눈물이 나지? 어 탈영 다 끝나간다. 어어어 선생님 혹시 상 선생님의 이상형은 적극적인 여자가 좋더라. 적극적인 여자가 좋더라.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자 그러면은 번감, 번감. 우리 친구들 다 모여볼까요? 좋아요. 네. 네. 상벌의 시간이 왔어요. 네. 자 그러면은 다 모였는지 한번 출석 체크해볼까요? 를다 네. <웃음> 모였네요. 아예예 예, 예. 자 오늘 열심히 준춘식이열애 네. 열심히 일한 캐빈이 열애어열 오늘의 벌은 음. 셋 중에 한 명이 받는다. 한 팬이가 한 잘못은 오늘. 놀았어요 혼자서 다들 열심히 일할 때 아니요 선생님 전 놀지 않았습니다 뭐했지 그러면? 케빈을 도와서 옆에서 보조를 했습니다 케빈이 확실하니?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yeah. 한 번만 예! 한편 예열해 하... 너밖에 없구나 연비는 어. 오늘 공공제를 어? 자기 사리사육에 이용했다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씨앤을 저는 저를 열심히 도왔어요 그저 씨앤이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웃음> 둘 중에 한 명에게 벌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사람 할말 있니? <웃음> 라미 어린이 손에 왜 술을 들고 있니? 몰라요 나 주면은 이거 마시고 다불 붙이고 다닐 거야 어허 안되겠구나 벌점을 줘서 이 똑바로 만들어야겠어요 라미 어린이를 그러워. 마셔라 그냥 먹고 죽어라 <웃음> 에? 먹고 죽어라 그냥 불타아 그러면 팔아, 팔아. 우리 사실근데 연비어린이는 마지막에 춘식어린를 도와서 정말 열심히 줬기 때문에 우리 이레이저 어? 능력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 어 이거 그래. 뭐지? 와, 보라, 훨씬 훨씬 낫다. 어, <웃음> <훨씬 낫다. 웃음> <웃음> <와>, 이제 버... <웃음> 어아아그 아, 아, 아, 아. 연비 어린이 한번더 바꿔야겠지? 사다 <웃음> 사 주세요. <웃음> 아한번더 바꿀까? 얘들 어떻게 하니? 네. 혹시 똑같은 거도 돼요. 지금 바꿔 주세요. 얘트롤에 바꿔 주세요. 어. 이건 뭐지? 써 봐. 타게셨다고 안 써지는데? 자, 그러면 혹시 또나 능력 받고 싶은 사람? 저몇 어? 주째 같은 능력이에요 아! 이게 뭐야? 하아! 페리를한대 때리고 어. 아! 세컨드! 그런. 우와! 한대 때린 다음에 이렇게 표식삼듯이 하는 거네? 오! 오 대박이다! <웃음> 우 근데 나는 라미 바꿔주는 거 괜찮은 거 같아요 그러면 라미한테 그러면 은 능력 바꾸는 걸 주도록 하겠구나 오! 아, 오케이! 어유, 잠을 안자 자 그럼 상점 부릴게요! 선착순 선생님 잠깐만 자가마! 스탑! 선착, 선생님 선착, 한 명한테 다 몰아주기라고 했잖아! 예예! 선착! 선착순! 선착순! 에! 진짜? 먹어버 려! <웃음> 선생님 이거 미션 하나 카운트 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왜 그러니? 아까 케빈이 미션이 상점 한 명한테 다 몰아주기였잖아요 아 상점이 그 상점이야? 네 돌려줘 돌 <웃음> 어, 돌려줘 봐 돌려줘 봐 <웃음> 쓰지 말고 돌려줘 봐는데요 <웃음>